어디로 가야 되지? 어 저기 저기 뭐가 있어 올라오나? 아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민달팽이 녀석 올라오진 못하네 가운데 불 따라가면 되나? 쐐기석가 떴다! 칠색석은 또 뭐지? 오 사방팔방이 개많은데? 살짝 돌아가볼까? 오! 오! 석은 소이지? 독 피가 깎인다 독. 오. 데미지 진짜 늦게 내려간다. 어, 이거 피 야금야금 깔이 깔키... 이거 뭐냐 긁히면은 피 금방 줄겠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죠? 이야. 왜안올라가지냐 어. 어, 왠지 저거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저게 뭐지? 저거부터 먹고 올걸. 아, 근데 피 깎이는 거영 찜찜한데, 저거? 이거? 이야. 거리가! 모두 없어져! 아! 아, 젠장. 피. 아! 하나 먹을까? 어차피 주스면 다시 안 생기잖아. 이럴 때 여기 왔으니까 다시 앉으면 되는 거야. 독이 치료되고 다시 떠나면 되는 거지. 올라와도 뭐 없어보이는데? 아, 팔. 파... 안녕하세요. 하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독차는거는 진짜 뭐야 아무것도 안니잖아 어? 저 옆에도 있네 길이 어디야? 저기도 있네? 이 위에 달려있는건 뭐야? 에스트 파편! 먹었지? 독, 독, 독 걸리면 안 돼. 독 걸리면 안 돼. 좀만 쉬어. <웃음> 좀만 쉬어. 저쪽에도 다리가 있네. 저기도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구만. 아, 독 떨어지는 거 생각보다 느리네. 많이 느리네. 저거 꼭 먹어야되나? 아 근데 보면 은뭘지 모르니까 가서 먹어야될것같아오 걸렸다 이게 더 빠르겠다 강철 뭐야 내려온 김에 변화 <웃음> <웃음> 독을 이렇게 치유를 하면 되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에스트를 쓰지 않고도 다리가 저쪽이지 그러면 달 달리, 냅다 달리면 걸릴 것 같긴 한데 톡톡톡톡은 잠깐만 여기는 100% 걸릴 수밖에 없구만 와 수영한다 제발 아 저게 길 있다 저건 뭐지? 자독의 이기 덩어리? 이또 뭐야 이거 길을 찾았어 아 뭐야 저것도 다리야? 어, 어어 어. 어, 뭐야 뭐야 어야여어또 다른 몬스터가 있잖어어는 때리는 게 아니네. 어 아니네 어어기어어다어거 빨리 가야겠네 어기어파어어어어어어어어 넌 뭐야? 음, 세계서 파피 오 많이 찾았다. 다다오 징그럽게 생겼어. 뭐야 너? 여기까지 쫓아봐. 아너또 아, 있었니?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나 여기서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웃음> 선생님, 쉬는 시간을 주세요. 아씨. 에씨몇박안 아, 맞으면 죽을 것들이. 오우씨. 오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좀좀좀좀좀좀좀좀좀 아, 죽는 줄알았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고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달려가면 안되려나? 안되겠지? 어, 저 앞에 있는데? 아더 먹어 아또 불만세 어? 좋아 간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어, 세기석 파편 몇 개지? 어디서 보냐? 에스트 하나 있고 세 쇠... 세기석 파편이 뭐냐?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네. 아네 개야. 아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아닌가? 아 이따 에스트부터 올리고 오자. S 부트 파편을 얻었으니까 S 부트 올리고 어디지 됐다. 아저씨! 제가 갖고 왔어요. 이 j 여기 강화가 여섯 개지? 아... 아, 여섯 개라서 안돼 역시 내 기억엔 여섯 개였어 두 개가 모자르네요 나 이건 없지 황체 유적 아까 내가 찍은 데가 거기일 에 테니까 이게 찍었을 때 이름이 이렇게 제대로 떴으면 좋겠다. 어, 아, 맞구나.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 여기 혹시 뭔가가? 는 없네. 어우, 갑자기, 아, 깜짝 놀래. 아, 깜짝 놀래. 아, 씨, 깜짝 놀래. 왜 부서지고 난리야? 씨. 아, 어, 놀래라. 오른쪽에 하나. 왼쪽 저기 하나인데? 뭐지, 저, 개, 개가 있구나. 아, 개구나. 개가 지키고 있다면. 저기도 뭐가 많은데? 오른쪽에? 왼쪽은 뭘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오 깜짝 놀래라 씨 사람 뛰쳐나와서 개 놀랬네 이야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이그 다음에 제 뭐지 뭐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먹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저 왼쪽이 많다 가자 개아저씨 만나러 가자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쇠기석 하나 아하 부르면두개더 빨리 그게 되네 아씨 뭐야? 뭐야 에 스크롤은 뭐야? 아 이거는 마법하는 애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 아 미친 여기 싸우기 힘들겠다. 아 씨. 아이. 아. 와, 여긴 좀 아닌 거 같아. 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좀 아닌 거 같아. <웃음> 아이템만 듣고 갔다. 나 <웃음>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웃음> 제발, 제발. <웃음> 돈이, 돈이 막 여기저기 막 있네. <웃음>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개 아저씨? 개 아저씨? 개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아씨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저 옆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제발 살려주세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 살았다. 오, 죽는 줄 알았다. 아, 유 가양 가지 왜안 없어져? 못 주운 건가? 못 주어서 뜬 거야? 아니네. 저 이상한 친구 세 명이 지키고 있는 아이템은 좋은 아이템인가요? 원래 뭔가 지키고 저런 애들이 지키고 있는 거면 아이템이 좋은 건데. 본다아아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쫓아오는구나 와 등지 큰거 봐 아이템을 둘러싸고 있어 와오 잠시만요 잠시만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 구석에서 안수. 이러는 거못 봐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죽는다 죽는다 죽는 죽는다 죽는다 죽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잠시만 2개월 2개월 <웃음> 또 뭐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간다 저거 먹는다 살짝 넓은 쪽으로다가 가서 그내거 먹고 불러서 피한 다음에 아 보석 뭐야 이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바어플러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불러불러불러야 일로, 일로. 해, 불러야살수 있다, 불러야살수 있어. 근데 여기 아까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지? 무효, 근성, 뭐야? 아이 반대쪽 인가? 어디지? 여 기가 어딜까요? 오른쪽으로 뛰어야 되나?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가. 어딘지 몰라 어디야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이건 뭐지? 어 이거 뭐야? 뭘 먹었어 뭐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죠? 어, 사다리가 있는데? 뭐지? 됐 뭐야? 이 사다리 뭐예요? 왜안 없어져? 난 죽은 거야? 왜안 없어지냐, 이거? 합니다 서약을 청한다 예팔란의 파수꾼 서약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받친다 예 연이 깊어졌다 오오 이런것도 있어 잠꼬대 위에는 뭐라 써져있지? 는 이거 움직이는 앤가? 어, 멋있다 어? 저건 또 어떻게 먹는거지? 어? 그때 일로 가는거 맞아? 아까 저 엄청 큰 대문 봤는데? 거긴 문 여는거 아닌가? 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네? 어? 와보석걸레어 아, 방금 여기 뭐 있지 않았어? 아니구나 여기는 뭐가 없네? 여기 오른쪽 뭐지? 어 여기 엘리베이터 있다 일까요? 봐봐, 봐봐. 오꽤 많이 올라가는데? 와, 경치가 너무 좋은데? 의심이 많거든요, 내가. 저거 뭐야? 저거 돌덤이고. 쟤 뭐야? 쟤 잡아야 돼? 오른쪽 유역. 근데 길은 넓어서 도망치면서 싸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쎄 보이는데? 와 아이템 많네 잘못 피했다. 아, 뭐야. 돌을 막. 잠깐만, 잠깐만. 어, 잡, 잡는구나. 놔주세요. 야, 했다. 다시 간다. 얍. <놀람> 오, 위에 올라갔어. 자... 진짜... 아씨, 근데 제가 잡는 패턴이 있을지 몰랐네. 이거 뭐야? 이 혈은 빨리 걷기일 줄은 빨리 걷기일 줄은는 거야. 위기라고 생각하나? 이거 다 한국인들이 쏘는 거야. 내 소울을 다 챙기고? 아니 번역된 거예요. 아 맞잖아. 이사나 먹을까? 좀 아까운데. 지금 이피해볼게. 야, 뒤돌아서 때리는 게 어딨어? 아, 아! 잠시만, 잠시만, 너무 막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아! 풀렸어, 풀렸어. 아, 미치 돌을 뱉는 괴물이 어딨어. 이 정도면은 한국 유저들도 막 번역체로 쓰겠네. 에스트병 강화하고 온 거예요. 화편 주워서 강화하고 온 거예요. 어, 그래요? 안 했어? 없잖아 베스트 파편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아 맞다 불사자의 뼈조아 맞네 맞네 그게 올리는 거였지 참이 남자식 내 소울 어딨어? 어딨지? 어? 어딨지? 어딨지? 이 근처 아니었나? 뭘 없어? 어디 갔어?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여깄다. 뭐 여깄냐? 왜 여기 냐왜 여기 있지? 갑자기 콧물이 막 <웃음> 잔불 도끼하나 잔... 잔불이 무슨 역할이었지? 잔불이.. 아피 토울 올려준다고? 가봅시다 죽은 사람이 많구만 저쪽에도 피 이쪽에도 피 여기도 피이앞 숨겨진 길 있다 에이 뭐야? 그냥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랑 이거랑 뭔 차이야? 무서운 거 아니야? 야,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하겠어. 어, 무서워서 못 뛰겠다. 뭐지? 누군가의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창은 뭐지? 저 위에도 뭐 있다. 아이씨. 저리 가. 조용히 아씨. 벌레 주제. 벌레 어디 갔어? 어디갔어?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저 녀석이 알려줘가지고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다 죽여야 되나? 뭐죠? 당신! 말 걸어도 되나요? 뭐죠 뭐죠? 때려야 되나? 뭐지 뭐지? 야 되나? 너이 자식. 아, 아야. 다음, 다음, 들어와. 또 누구야? 아, 방패쟁이들, 저 싸우기 힘든데. 아이씨. 명은 좀애반데 아이씨. 어 먹어, 먹어. 하나 먹어, 씨. 죽을 뻔 했다. 아! 아이! 어, 됐다. 가야 되나?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는 아무것도 없잖아. 올로 가는 게 맞나 보다. 뭐야? 나이프? 하나 먹어야지. 는, 저쪽도 가는 길이 없네. 여기가 끝이야? 이 뒤로도 못 가잖아. 에, 아이,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돌아가야지.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위로 뛰는 점프가 없는데? 위쪽으로 못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 저쪽에서 떨어져야 되는구나. 하, 아, 게임 참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네. 불친절한 게임이야, 진짜.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 너무 불친절하잖아 으읍 낙하대비지마 불친절한 게임 해가 안보이는게 좀 아쉽네 여기는 해를 안만들어놨네 얘 지금 우중충한것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겠지만 간다 해를 안만져놨어 해가 딱 있으면 좋은데. 강화 한번 하고 옵시다. 그뼈 조각 모식인가는 꼭 거기 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가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야? 아하. 잠깐만, 내 아이 쐐기석이 얼마나 있지? 다섯 개 어... 잠깐만, 돈돈돈돈돈 돈... 내돈 돈. 돈, 돈, 돈. 돈 빨리 쓰고 가야 돼. 돈 있을 때 쓰고 가야 돼.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몰라. 지구력을 올려야 될니까아 지구라고 올리는데 너무 눈에 띄지가 않아가지고 와. 일단 올려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아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거 와 뭐야 돈 진짜 비쌌네 이거. 일단 다 팔고, 다 올려 와 렙업 레업 엄청 하 겠는데, 아 본체 요 오늘 본체 빼, 빼고, 송 중이 라와30 일단 둘다30 까지 올리 면되 죠. 와 돈도 아주 적절해 470원 남은거 적절합니다 아주 적절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가자 돈을 잃어버리는거에 대해 부담감이 줄었어 가자 아, 나 정말 쉬쉬쉬 쉬. 아우 뭐야 뭐야 슈슈야뭐슈슈하는 뭐야, 거야 뭐야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다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다시 올라가다시 올라슈슈슈슈슈슈슈슈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웃음> 기화할 거면 강화하고 올라가야지. 강화하고 가야지.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 안없어지네. 올라가. 포즈가 되게 좀 이상하다. 올라가는 거 포즈가. 다시 간다 다시 다시 간다 아 무기? 아 무기는 근데 아 돈이야 아 맞다 세계석만 있어야 된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돼? <웃음> 안녕하세요 아 돈도 있어야 되네 아네 이걸 팔면 안 돼, 안 되는구나. 어, 아이템 매각 잠깐만, 알구나. 단도 대거 팔고, 어, 그래, 얼마인지 확인부터 하자. 잠깐만, 아쉽지만, 되는데? 얼마 안 했네. 440원이야. 440. 그니까. 러 아, 괜히 몇개 팔았네. 495. 다음엔 495원. Yes! Yes, yes! 이 정도면. 좋다. 가자. 와 뭐야 방금 나나나또있어 낫, 낫, 여기. 쇠 계속 다쓴 거예요. 모은 거다쓴거빵 게임. 어 피했다 피했다. 아 이번에 피했다. 그리고 길은 어디일까? 저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쪽인가? 어디지? 내가 여기서 저기서 내려왔던 거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예. 예. 세 불이구나. 어, 저쪽인 것 같은데. 달려. <웃음> 선상님, 선상님, 선상님. 기다려주세요 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리인가? 아..어디야 제자리 걸으면 한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아까 그 불자리 자 여기서 나와 다시 기억을 떠올려 저 다리를 지나? 저기를 향해 달렸지 일단 직진으로 달려 일단 직진이야 불꽃을 따라가라고요? 아, 좀 위에서 봐야돼 이쪽이 아닌가? 불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걸? 오른쪽 불인거 같은데? 에? 바닥에 불 말고? 어디 불을 보라는거야 그럼? 어? 높이 있는 불? 높이 있는 불이라는게 있었어요? 뭐 어, 달려있는 불이 있었나? 아씨 느려 하 아, 답답해 아씨. 내가 불꽃 따라가 봅시다 아씨 살려 살려 아답답해 진짜 느려가지고 그냥 자 여기서 높이 있는 불꽃이 뭐야 다 바닥에 있는 불이잖아 어? 저불 말하는 건가요? 근데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아 그니까 러 바닥에 불을 보고 따라가야돼? 이렇게 따라가는건가 저거? 저거 뭐지? 저기 길이 있어? 이렇게 어 저기 이렇게 어 여기 아까 거기다. 어, 어 아니네. 아까 고기가 아닌가? 어, 뭐 여기 어디야? 여기는 어디지? 아니 몇 마리야? 여기는 이제 길이 없어 보이는데. 으 이씨 씨 진작에 휘둘렀으면 잡았을 것을. 옷 입고 있는 놈이 좀 달라보이는구만 아... 다르지 않는 허접한 놈들이었어 풀이 어. 보여 여기서도 잘 보이네 이기 화로같은게 있다고요? 벽에? 아, 이거 말하는거구나 아이 불을 모두 다 아는 거야? <웃음> 씨 이걸 다 꺼야 된다고? 아, 아까 그 문,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문이 그문 앞에 불이 켜지는구나. 아까 내가 큰문 하나 봤다고 했던 거. 이걸 열어야 절로갈수 있다는 건가? 어와 세계의 불을 끄면 늑대의 피로 가는 문이 열린다 이제 뒤로 가볼까 이제 저쪽이랑 저쪽이 있는데 아씨 독 귀찮네요 은근히 어디냐 아까 저 쪽방이었지 향 어디로 가야 되지? 저불 봐야 되나? 이야...달려 오나? 아, <웃음> 어씨 놀래라 씨. <웃음> 있나? 아 뭐야 씨, 돈이 아니네. 또 있냐? 또 있어? 있어? 이야, 파토불 필요하다. 있다는 건가? 아, 아까 거기잖아. 아, 뭐야? 나 아까 이거 무샤워 같구나. 아까 왔던 곳이잖아. 아, 아까 왔던 곳이잖아. 아, 진작에 할수 있는 걸. 하나 남았다 자 여기 달려가지고 변화 됐고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곳인가 보네. 여기를 마지막으로 왔어야 했는데. 아, 씨.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간다. 도망쳐, 도망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에이, 그, 씨, 진짜. 진짜 식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왔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불은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불을 찾아야겠네. 쫓아온다 누가 쫓아와 누가 쫓아와요 누구야 뒤에 넌 누구냐 아, 팔로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아 뭐야 저도 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말이죠 저 지금 투수도 훈수 받고 가고 있어요 애들이 알려주겠지? 야 무슨 고인물이야? 올라와 다 오는데? 뭐야? 저쪽 불인데? 저쪽이 불있다 저 아까 내가 온 덴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 큰일났네 저 불인가? 아, <웃음> 내가 내형 모두 변경이 뭐야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나? 저쪽 불인 것 같아 난저불 근처로 가서 찾아봐야겠어 저 친구까지 오그로가 끌렸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바퀴 돌아왔네요 <웃음> 괜찮아. 아, 어디지? 어디지? 아, 저기로 나가봐야겠어. 일로 나가봐야겠어. 그렇다면, 오른쪽 돌았을 때 아니었, 못 찾았는데. 아, 씨. 저쪽에 개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불은 안 보였는데. 아까 거기를 이쪽으로 찾아서 가보자 하나 둘셋올라간데가 저기있나? 무섭게 생겼어 자, 여기 아까 내가 올라갔던데, 어이구 깜짝 놀래라. 씨, 저 불을 따라가는 거야. 아씨, 나 한, 쟤한테는 안 걸리고 싶은데, 길이 늪이라 가지고... 오! 얼음이 좀 짧구만. 아니요 탭안 볼. 보... 먹어볼까? 작업. 넌 뭐지? 넌 뭐지? 아 죽으셨나요? 어, 이 사람은 대거 들고 싸움. 뭐야? 이 하얀색은 뭐고? 엄마 나, 나 이거 그거 먹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됐다 새끼. 아, 끝났다 끝났다 오, 오 됐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됐다 열려라 참깨 저희가 보스로 가는 문인가요? 보스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 아 이제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지? 오! 아! 아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지 뭐지? 또, 도망쳐! 도망쳐!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이앞 화염 필요하다 화염이 필요하다고? 뭔 소리지? 윗길이 있고 아래길이 있는데 상실성 오 뭐야 앞에 몬스터 있어 어,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그렇죠. 변신이 돼 있네. 뭐지? 얘 때리는 게 맞는 건가? 이쪽 윗길은 아닌 것 같네. 밑으로 가야 되네. 뭐지이지찔끔찔끔찔직이직이죽으죽는셨저데저지 뭐지?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자기들끼리 싸워. 막 돈이 막 생겨온, 막 생기는데? 개이득이네. 전불 주었다. 와씨 개꿀이네. 잠깐만. 얘는 내가 잡아야겠다. 내려 임마. 이렇게 다 잡은 거야? 어디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너 근처에 있는 애들 다 죽였구나. 어쩐지 조용하다 했어. 있는 친구를 다 죽여서 그랬구나 어쩐지 조용하다 했다 무서운데 몬스터가 하나 더 있네 오, 이상하게 생겼어 징그럽게 생겼다 아 얘가 복불이 리 생기구나 뭐야? 역시. 보세요, 여러분. 뭐야? 비춘 뭐야? 보세요, 여러분. 벽을 벽을 짚고 가면 언젠가 길이 나오게 돼 있어. 위로도 벽을 짚고 가면 <웃음> 언젠간 나오게 돼 있다고. 여기서 싸우는 게 있나? 죽었다. 로 가야되는 건가? 아까 그 친구 만나러 가야되나? 아.. 저 느낌.. 이상한.. 역시 뒤통수 때리는 게 최고지.. 이 길은 뭐지? 이건 뭐지? 어? 저쪽에서 내려가는 길과 다른 거지.. 어? 여기 내려가도 되는 건가?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나? 아, 나 저. 일단 내려가. 아이템 있으니까 내려가. 속죄는 뭐지? 망자의 거자 뭐야. 어,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 쟤네. 어, 눈이 커가지고 날 발견한 건가? 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어, 어떻게 올라가? 어나 괜히 내려왔어 어 괜히 내려왔는데? 어낀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으, 눈 맞잖아. 눈이 아니면 뭐야. 으, 징그럽게 생겼어. 뭐야. 올라가는 데가 있니 여긴 뭐지? 나 뜨고 왜 자꾸 다리만 쓰는 거야? 안 돼, 아, 이치어안 돼, 돈, 내 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돼, 어디야? 아이, 이거... 얘잡아 아, 돈... 돈 아까워 안 돼. 돈 주어야 돼. 저쪽이구나. 이마 남아 돌때 싸워야 돼. 뼛조각이다. 귀한 느 어.. 어.. 어.. 여기 나 아까.. 어..? 어디지? 길을 다시 찾아야 되네. 어디지? 저 친구가 여기 있다는 건. 아씨 어디야? 움직여, 임마. 주시하지 말고. 쟤나본것 본 같은데. 여기 어디지? 이거 몇 번째지? 야, 올라가봐 다시 어세기석화 편이다 안죽고 왔네 어! 어! 알겠다 저 친구 움직일 보호하니 알겠어 저기 왔다갔다 하는 친구면은 내가? 절로 달리면 되는거지 저기야 저기 제발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저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입니다 살려주세요 진정하세요 선생님들 진정하세요 오다씨 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웃음> 어, 쟤네 여기까지 내려왔어? 좋아요! 손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아주 나이스. 와. 잘 싸우는구만. 오. 가만히 쉬고 있는 애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 문 앞에 치키는 잔무분 다 없애네. 아, 좋아, 좋아. 그냥 아주 숙쑥 오르는구만. 또있어 또있어? 제 눈에 띄면 죽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돈없고 어제 오나 본줄 갑자기 고기가 싸운다 싸운다 오오 잘한다 잘한다 나카 공격이 돼요 이게? 아니야 죽을까봐 무서운데 오, 저걸로 막 주변에 몬스터를 찾나본데 나는 못 찾나봐 저걸 주워 먹고 싶은데? 멀리 갔으면 좋겠다 코너를 틀어서 사라지면 아까 거기로 가야겠어 발소리를 크게 내면 공격할거야 슬기서 얻었다 됐고 벽을 돌아서 가면 길이 나온다 아 다시 왔다 아 다시 왔다 아 다시 왔다 아오 어? 어? 어? 돈 많으니까 업그라고 자. <웃음> 돈 많으니까 업그라고 해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돈 너무 아까워 안 돼. 이게 돈이 아까워서. 하이 안녕하세요. 언니 나 업그라로 왔어. Very well. Then... 체력보다는 구력이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1700원 애매한데 할수 있는 걸 찾아봐. 찾았... 아까 얼마였지? 잠깐만, 아, 7000원을 모을 만한 건 없을 것 같다. 7000원 팔아도 7000원 안될거 같은데, 아할게 없어. 쇠계석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지? 잔불! 이게 뭐지? 금이 간 붉은 눈동자 오고, 가지 무기 강화요. 무기 강화 못해요. 하편 두개 못할 텐데, 할수 있어요? 이기아큰 쇠기 석밥다 두개 딱 되는구나 큰 쇠기 석밥다 이거 네개? 네개? 네개나 필요해? 아 그거는 들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를 몰랐어 어? 아까 거이가 어디지? 아까 거이가 어디였어요? 아까 내가 찍은 데가 어디지? 어, 아까 찍은 데가 어딘지를 까먹었어 아, 여기에요? 아, 여다 여기 가자, 이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어건 뭐지? 움직이는데? 뭐가 숨쉬고 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피가 안달아 뭐야 계서 비늘 이게 뭐지 강력 한뭐야 강... 마력의 무기 문을 열었다 이앞 전사있다 전사가 있다고? 아, 왜 거기 있어? 쟤지 여기까지 쫓아와. 아 이미 갔던 곳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아까 그 기사, 기사 만나러 가면 되겠다. 아 그럼 저거 그거 아니야? 쇼커 당거 아니에요? 나? 장소라고. 아그 아저씨들 세 보였는데 아까. 어때? 오씨, 왜 내가 걸린 거야? 여기서 봐야겠다. <웃음> 여기서 봐야지. 아씨, 간다. 간다. 여기 간다. <웃음> 여기서 봐야겠어 더 가까이 가면 내가 맞을 것 같아 7,900원이네 올리고 올까? 7,000원 금방 모였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아 좋다 좋다 개꿀 개꿀 자 여기 아래도 하나 있는데 언제와 어? 어? 벌써 끝났니? 요 아래 하나 있는데? 어? 왜왜안 싸우지?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 <웃음> 랩업이 나고 와야지~ 야, 저 친구들이 돈 벌어다 주니까 좋네. 내가 싸우는 것보다 더 빨리 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저 친구들, 여러 번 만나면 은 랩업 금방 하겠네~ 뭐지 노가다로 하면은, 금방 오르겠네. 925원. 아주 좋아, 좋아. 천원 밑에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뾰족하니까 못 신고. 가자. 아니, 게임 자체가, 어, 이 모양이면은 조금이라도 편한 구석을 찾아야지 편한 구석 안찾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요엘이 뭐야? 요엘이 뭐죠? 뭐 뭐야 이 사람이 상자머리야? 애쩐다 뭐야 이게? 뭐 말하는 거지? 일단 가 볼게 유 애를 볼게. 개요?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아~~ 이 사람 뭘 맺는다 어쩐다 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이템 뭐, 이 사람 뭘 팔아? 어... 나한텐 별로 쓸모없는걸 파는구만 s 그림이 새겨진 begin bearer of the darkness c a r v 지금 올려도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올렸는데? 뭐 죽는다고? 근데 나는 셜리버닝가 그 친구 가기 전까지는 이 친구를 올려 본 적이 없는데. 아, 아 갑자기 떠올랐어. 나 여기서 투수 도움 받았어. 어 생각났다 계속 죽어가지고 투수가 도와줬었어 한번 버프 마법만 주고 계속 저 구석탱에서 지켜보는 걸 봤지 맞어 맞네 맞네 울려보라면 울려야겠다 어 한번에 다 되는 건 아니군요 챔피언. 감사합니다. 아이 친구를 유엘이라 부르는군요. 어, 이 밑에 끼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자. 죽으세요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웃음> 하다 보면 죽겠지. 아니, 죽으, 죽으러 가, 마치 죽으라는 듯이 깰수 있는데, 마치 죽으라는 듯이. 아니, 뭐, 한번 업하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또 기다려야겠네. 근데 보스를 잡으면 죽지 않을까? 보스 잡을때 어차피 어 뭐야 저 모자는? 가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혼자서 다 하는데? 다 한다, 혼자서 다한다 혼자서 다해 이 친구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 친구 죽었다 아까 그 버섯머리 친구 죽었어 이거 그냥 우다다 달려서 저문 못여나? 어? 지금이야 아씨 지금이야 좋았어 나이스 타이밍 딴데 어그로 끌릴 때문 열어야지 생각난다 여기 같은팀을 죽인거야? 뭐야 배신자야? 반역자야? 괴물이야? 뭐야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치사하게 무기 두개 들고 있네 아, 나비 <웃음> 나비 이걸 보러 왔어? 와 이거 막아지는 거 확인하려고 갔는데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두 마리 다 하는 거였니? 아씨 한 마리만 오지 한마리씩 오면 안되니? 어우 씨 너는 잡몹이잖아 저리 안가? 저 있다 아우 야야야야야 어씨저 친구 방패 삼아서 때려보려고 했는데 <웃음> 어 어? 뭐야? 저렇게 쓰는 거.. 아 연기는.. 빠지. 아.. 아 야, 잠깐만 아. 아 뭐야, 또 어디서 한 마리 튀어나왔어 야야야야, 야, 야. 너네는 나랑 싸울 게 아니야, 잠깐만 너네는.. 넌.. 넌 나랑 싸울 게 아니라니까? 넌 나랑 싸울 게 아니라니까. 넌 나랑 싸울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오고 날려? 좋아 좋아 잘한다 잡몹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희 둘이 싸워 너희 둘이 싸워 얘들아 너네 둘이 싸워라 아 잠길이 싸우네 <웃음> 잡았다 이렇게 쉬울리가 없어 내 기억엔 이 뒤로부터 이렇게 쉬운 애가 있는 게 아니었어 여기서 정말 미친듯이 죽어왔어 와.. 자기가 다 죽인 애들의 피를 거머린가? 와 아, 근데 초반에 에스프 너무 많이 썼는데? 몇개 남았냐? 아씨 3병밖에 없어? 많네. 아! 구경 한번 했습니다! 구경 한번 했어요 어, 구경 한번 했다 아 이쪽 안지 이거 문또 내가 열어야 돼? 문 열려있지 않아? 달려도 되겠네 가자! 가자! 친구들 가자 달려 아니, 일로 갈게. 나한테 오는 거니, 설마? <웃음> 저기, 친구들, 나한테 오면 어떡해? 아, 아, 아, 아 가기 전에 피깡 피카 끼는 거 개오반. 너네, 너네끼리 싸워. 저거 괜히 튀어나와가지고 씨. 아 잠목도 아퍼 아야아 아, 씨, 다시하자 아나 저거 돈부터 주실 걸 <웃음> 돈부터 주실 걸 뭐 없긴 했는데, 그래도... 아... 어... 사실 이거 투수가 두번 죽으라 해서 죽은 거예요. 투수가 두번 죽으라고 했잖아. 투수가 두번 죽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무 두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으면... 아니요, 아니지? 좀 그래서 아, 이쪽이 아니지? 어. 좀 싸워보고 죽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오, 아? I... Then shall we be 올려주세요. <웃음> 체력을 더 올릴까? 죽고만큼 올라가서 이거는 천이 되고 아유 3이 올라 지구력은? <웃음> 진짜 저스태미너는 정말인지 체력 을 올리는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3 올라서 어디다 쓰라는거야 진짜 눈에 띄지도 않아 오르는게 가자 어디야? 어디야? 저쪽이구나 아 너무하잖아 그래도 천천히 합시다 친구들 어그로 끌릴 때 가야지 돈좀 얻으면서 가야지 더가얜 여기서 싸우네 쟤랑 빨리 가한 명이 싸우고 있는데 너 뭐해 도와줘 그렇지 뭐 하나 죽었어? 감사합니다. 아이템 고마워요. 제대로 떡 떼는 는 아니었구나. 이게 꿀. 는한 사람한테 억부로 끌리면 안 되냐? 아 서로 싸워 서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아 이제 나야 아 나야?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죽여줬어 아, 입에 갑니다. <웃음> 가자! 안녕 보이질 않아? 잠깐만. 풀이 백스텝에 보이질 않네.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네. 아 지금 맞다 이거 안 되나? 아쉽 병다 떨어졌어 이제 클났다. 제피나 내피나. 어 잡았네. 봐 내가 뭐랬어 투수가 두번 죽으라 해서 죽은거라 했지 내가